당당히 제주를 빛냈을 뿐더러 집안을 빛냈던 분입니다. 바로 이 곳이 영국 고독정 하르방의 생가라고들 합니다. 영국 공파가 제일 크죠. 영국 공파가 제일 큰 이유는 영국 고독정 할아버지가 한양에 가서 한성, 한년 지금 서울시장을 이제 최종대왕 께 합니다. 그래서 고태길인가그 아들, 사형제는 사명제가 가고에 급진합니다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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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올라온 유린들이 실터도 이제 장만하고 세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세금을 좀 깎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 민의를 대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고독종 하르방을 향연으로 어, 모시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근데 에, 김진용 하르방, 이김진용 하르방을 또 여기다 모셨는데 김진용 하르방은 영국고통장 하르방이 1400년대 인물이라면 은 김진용 하르방은 1600년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김진용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한, 한양에서 그, 어, 급제 찬봉 교수를 주었지만은 내 고향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제주 사람, 제주 후배들을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의 교수를 그만두고 내려옵니다. 이괴라는 목사가 내려왔습니다 이괴라는 애민정신을 가진 목사가 와서 제안을 했죠 장수당이라는 그런 학교를 지어서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기 저 충앙 김정 선생이 사당이 있으니까 사당과 그 다음에 교실이 있으면 은 서원이 생길 수 있을텐데 그래서 이 괴의 목사한테 장수당 설립을 건의를 합니다. 사제가 마련되니까 서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할까 했더니 제주도만 있는 귤림 함귤 네, 귤림 귤림 서원이 생긴 거예요. 충암묘가 들어서고 다음에 장수당이 들어서니까 귤림 서원이 들어섭니다 용현용행 공경원 1도에 오늘 열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성스럽고 반가운 날이 되겠습니다. 박는사가 그동안이 학고 끝에 세계자연연구의 배려와 구원으로 재기와 제복 등을 모두 갖춘 가운데 강연 선생님이 높고 높으신 학덕과 공적을, 공적은 청사에 빛나고 우리들의 공경심과 흉모정신은 영원할 것입니다. 한번 초원관을 맡은 고상진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제2대 세계전 세계 자유주산 본부장을 했고, 어, 또한 고시종문회 부회장으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신 분들의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세계자연, 위판본부장, 고상진, 강소고문충공고고스고 호로기, <목소리> <오기> 천정현옥, <전정현우> 대학의 <목소리> 양표, 사업, 위민, 지적, 유탐나향, 흥학, 유도, 흥목, 공 자치, 주향, 정현, 시, 그니, 생패, 예제, 자성, 서품, 십긴명천이 상향 선사 명도기 김선생 고기 제주유정 백세종사 최수학당 유학 말은 문화찬연 남방문명 박도, 공적 금모, 경망, 자치, 주향, 정연, 시희, 그흔이, 생패, 예제 자성, 서풍, 식진, 명천이, 상향. 어, 지금 오늘 여기서 지내는 제향은 항현사라고 합니다. 항현사 제향은 어, 제주군시 고득종 영국공파 시조군을 모시고 또한 분은 광산김씨 김진용 명도암 선생을 두 분을 모셔서 어, 상현의 학적이 높은 분이라서 두 분만 계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국물 대, 스물, 스아다 하나요, 스물, 스물, 요 하나요,